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금성교수 최신입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정말 비교적 간단한 작품인 롤투치스의 새전설이 꼬마 아우신입니다 오늘은 정말 거품없이 작업이 단순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재료만 있다면 간단히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올라가는 추석날에 할 것이 없다면 보고 따라 만드셔도 좋습니다 먼저 아오신이 공중에 떠있는 느낌을 낼수 있도록 3D펜으로 뼈대를 만들고 클레이로 몸체가 될수 있는 파츠를 만들어 연결합니다 여기서 몸체는 목부터 꼬리까지 해당되기 때문에 목이랑 꼬리같이 가는 부분을 잘 살리면서 라인을 잡습니다 이렇게 만든 몸체는 아까 만든 뼈대와 연결해 꼿꼿이 서있는 몸뚱이를 만들어줍니다 다음 몸에 붙어있는 갑옷을 만들 차례입니다 가슴부터 목을 감싸는 갑옷의 앞면을 먼저 만들고 아우신의 큰 머리를 만들어줍니다. 머리는 완전히 다 만드는 것이 아니라 대강 눈, 코, 입 위치가 어딘지 알겠다 싶을 정도만 형태를 만들어 놓고 알사탕 같은 눈과 기타피크 같은 턱을 붙이고 건조시킵니다. 꼬리에 부채 모양으로 털을 달고 꼬리털부터 시작해 천천히 위로 올라가면서 등 전체를 감싸는 갑옷을 만듭니다. 참고로 갑옷 조각 하나하나는 모양이 단순하지만 개수는 절대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제가 평소에 만들던 작품에 비하면 이정도는 노가다축에도못 끼죠 그러니 여러분들도 할수 있겠죠? 다음은 아오신의 짤막한 다리를 만들 차례입니다 원통 두개와구한개를 만들어 무늬를 내주고 원통 구 원통 순서로 붙여 다리 한개를 만듭니다 이양증맞은 다리가 양쪽 다 완성되면 양증맞은 발도 같이 만들어 붙여줍니다 이제 다리에 이어서 귀여운 팔도 만들어줍니다 팔도 다리를 만드는 방법과 유사합니다 똑같이 무늬를 만들고 원통 구 원통 순서로 붙이면 끝이죠 중간에 잠깐 머리가 어느정도 건조되었으니 머리를 먼저 붙이고 마저 팔작업을 합니다 팔뚝 하나에 구슬이 몇개 박혀있으니 잊지 마시고요 팔뚝을 붙이고 애기쥐같은 손을 붙이면 팔이 완성됩니다 이렇게 보니까 겨울왕국에 누구 닮은것 같은데 그냥 기분 탓이겠죠? 이제 손발톱을 붙여 상체와 하체를 마무리합니다 다음은 아웃신의 초롱초롱한 눈을 만들 차례입니다 아까 만들어놓은 눈에 검은 동공을 먼저 붙여 동공의 위치를 잡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매우 멍청해보이는군요 좀더 눈동자가 초롱초롱해지도록 파란 그라데이션을 첨가합니다. 이제 좀 한결 났네요. 마지막으로 안광을 넣어 초롱초롱한 눈을 완성합니다. 머리를 본격적으로 완성하기 전에 갑옷 부분을 간단하게 페인팅합니다. 에나멜 페인트로 도색하면 금빛이 나는 아우신이 될수 있습니다. 다음은 아우신의 찰랑거리는 머리카락을 할 차례입니다. 머리카락을 한 덩어리씩 만들어 붙이면서 아우신의 풍성한 머리를 채워줍니다. 아우신은 머리카락만큼 수염도 풍성합니다. 미리 만들었던 턱을 기준으로 수염을 채워가면서 다리턱을 완성합니다. 이제 얼굴을 할 차례입니다. 눈썹과 콧대가 될 관을 먼저 붙이고 눈 주위에 광대를 붙이면서 자연스러운 얼굴을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머리 양쪽에 날카로운 뿔을 만들면 꼬마 아우신의 모델링은 끝이 납니다. 이제 마지막 작업입니다. 아래에 페인트가 묻지 않게 치과 진료받는 사람처럼 턱받이를 두르고 얼굴도 몸처럼 똑같이 에나멜 페인트로 도색하면 꼬마 아우신 완성입니다. 오늘의 작품 꼬마 아우신이 완성되었습니다 원래는 롤투체스전설이들은 만들 계획이 따로 없었으나 기존에 오늘 공개됐어야 할 작품이 저도 버거울 정도로 너무 하드코어한 작품인지라 이렇게 급하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급하게 만든 것치곤 꼬마 아우신이 나름 귀엽게 잘 나와서 적잖게 만족스럽네요 여담으로 저는 꼬마 아우신이 나온 날 바로 샀습니다 이렇게 귀여운 친구를 데리고 다닐 수 있다는데 돈 내는 것쯤이야 아깝지 않죠 그럼 오늘의 작품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는 더 좋은 작품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인사하렴. 너의 아빠가 될 사람이란다. 아빠?